에러와 익셉션의 차이가 뭔가 얘기했었죠? 에러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, 익셉션은 내가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. 자, 그럼 이번에는 익셉션을 또두 개로 쪼개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. 체크드 익셉션과 언체크드 익셉션입니다. 제 생각에는 여기서 체크한다는 건 누가 체크한다는 얘기냐면 컴파일러가 체크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.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. 이제 컴파일러가 얘가 익셉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파악해서 만약에 이건 익셉션이 일어날 게 뻔한데 또는 이거 익셉션을 꼭 처리해야 되는 앤데안 하면 컴파일러가 익셉션 처리 왜안 했냐고, 트라이 캐치 왜안 했냐고 아예 컴파일도 안 되는 익셉션이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컴파일, 트라이 캐치를 하건 말건 그건 여러분의 재량인 것이 있어요. 자, 그래서 체크드, 언체크드 한번 살펴봅시다. 자 이런 개념적인 거는 여러분이 이미지 검색 같은 걸 통해서 어, 인포그래피를 찾아보면 훨씬 더 좋아요. 자, 요거 제가 체크드 언체크드 익셉션을 검색을 좀 해보니까 어,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네요. 자,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? 자,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밑에 슬로브리라고 하는 어, 클래스가 있고, 저 클래스는... 를 Error와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들이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, 그리고 runtimeException이 있고 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 runtimeException 자식으로 Arithmetic, ArrayIndexArrowBounds와 같은 우리랑 이제 친해진 Exception들이 존재합니다 자,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UncheckedException은 runtimeException을 포함한 그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checkedException은 exception에서 runtimeException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IOException, 또는 SQLException, 이러한 여러가지 checkedException이 어, 존재합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선수가 IOException 이거든요 요걸,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, IO는 inputOutput이에요 즉 컴퓨터의 데이터를 뭐 파일과 같은 곳에 저장한다, 그럼 Output이에요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온다 그러면 인풋인 거예요. 그런 걸 io input output이라고 부릅니다. 즉 input output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쉽게 예외적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왜냐 데이터 데이터를 아웃풋하고인풋하는건 외부와 통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io와 관련돼서 생길 수 있는 exception 중에 대표적인 건 파일 라파운드 exception이에요. 즉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읽으려고 했는데 파일이 없는 거예요. 예외잖아요, 예외적 상황이잖아요 그때 발생한 익셉션이 파일라 파운드 익셉션인 거예요 자, 한번 어, u n c h e c k e 을 살펴보면서 i o e x c e 도 같이 한번 봅시다 c h e c k e d e x a p p j a v a 파일에 체크드 c 셉션 d a p p 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, 그리고 여기에다 음, i o e x c e 을 발생시키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제가 파일을 쓰기를 한다 예, 그럼 그때 이제 쓰는 게 파일 라이터 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f는 new 파일 라이터 하고서 파일의 이름은 데이터 a t x t 이렇게 하면 데이터 a t x t 라는 파일에 우리가 쓰기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f.write Hello. 이렇게 하면 이제 Hello가 data.txt 파일에 적히고요.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런 IO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그, 예를 들면 우리가 파일을 쓰기 할때 여러 프로그램이 그 파일을 쓰기 하면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탁개 파일을 프로그램이 붙잡고 있을 때 다른 애들은 쓰기는 못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이제 여러분 쓰기 작업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얘를 놓아줘야지 다른 프로그램이 걔를 쓸 수가 있죠 예, 그때 사용하는 것이 클로즈입니다 클로즈. Close. 자, 이렇게 했는데 잘 짰는데 문제는 여기 빨간색 밑줄이 쫙 쳐져 있어요 여기 보면 exception to method signature 뭐 이렇게 막 되어 있습니다 즉, unhandled exception 즉, exception을 handling 하지 않았다 처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exception은 IO exception이다라고 나옵니다. 자,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얘를 예외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. 왜 얘는 IO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 친구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e x c e p t i o n 에 IO exception 있죠. 얘는 런타임 익셉션의 자손이 아니라 익셉션의 직계 자손이에요. 익셉션의 직계 자손 중에 런타임 익셉션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모두 체크리 익셉션이고 체크리 익셉션은 컴파일러가 체크를 해요. 익셉션을 예외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외처리를 해야지 컴파일러가 어, 컴파일을 해주는 거예요. 예, 이쪽에 서비스 같은 거죠. 자, 그러면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자,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이제 컴파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제가 실행을 했고요 자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잘 됐고요 그리고 data.txt 라는 파일이 우리 프로젝트 폴더에 생성이 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,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, checked exception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try catch나 또는 "throw s 라는 것을 통해서 예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돼요. 무심코 조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용인하지 않는 애들을 체크드 이셉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. 자 반대로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아리스마틱 이셉션이나 이러한 친구들은 언체크드 어, 이셉션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이 트라이캐치 문을 이렇게 쓰지 않아도 컴파일이 됩니다. 예, 그리고 이셉션이 발생했을 때 그게 그때 에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셉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아참, 예, 제가 깜빡했는데 여기 파일라이터 클래스에서 클로즈 요 부분 있죠. 요거는 이렇게만 하면안 되고요. 어, 쟤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조금 더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.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봐요.